어 더워. 아, 뭐야? 나잘안 보여. 네제곱근인가요? 네. 네제곱근 3 분의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 분의 7 제곱. 그러니까 <웃음> 평가원의 의지가 보이는 거야. 이제부터 1번 문제도 옆에 쓰게 만들겠다.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연필 안 잡고 몇 번까지 했구나, 이런 거했잖 연필 최초에몇 번에서 연필을 잡는 거야. 그런 거 했었는데, 1번 문제부터 연필을 잡게끔 만들겠다. 선생님들 수준 말고, 학생들 수준에서. 그럼 우리 암산 다 되어야 돼, 사실. 이거 얼마야? 3에? 마이너스 4분의 2제곱? 곱하기 3에? 마이너스 4분의 7제곱이 3에? 마이너스 2제곱도? 이거 얼마? 예전에는 이런 게 그냥 지수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는 수준의? 그렇습니다. 하, 훨씬 그래서, 이런 것밖에 어렵게 될수 밖에 없다는 그런 슬픔. <웃음> 자, 제발 이 졸김중식 풀 때는 풍속이 뭐고, 풍속을 갖더니 뭐 민족의 미풍 양속할 때 그런,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의 속도지. 뭐, H가 뭘 나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A 지역에서의 지면으로부터 12, 36이니까 지면으로부터 12, 36인 높이에 풍속이 각각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 A지역에 대한 계산을 해볼게. A지역의 V2는? 네? 아니 수부터인 내가 이야 H1은? 1 10. 10 B 지역에서는 V1은? 10. A 10. V2는? B H1은? 10, 10. H2는? D 90 어우 열풍기 자이 상태에서 준식이 뭐냐면 V2는? v1에 h1 분에 h2에 2-k의 e 제곱이더라 이때 우리한테 묻는 건 뭐냐? 얘를 묻네요 오케이? 네. a 분에 2그걸 네. 나눠버리면 되지 않을까? v1 분에 v2는 h1 분에 h2 가열고 2-k e 분에 네. 그럼 내가 구하려면 이거 집어넣더니 었 얼마야? a분의 b라는 값은 9에 2-k분의 2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2-k분의 2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 10으로 올라올게 알려주잖아 4 3 그래서 네. 그러니까 3에 2-k분의 2제곱이 4야 그러면 얘는 이라고 <목소리> 행복하지 않야 근데 2 5 3시사 하면서 이점짜리 쳐놨어? 뭐 생각해보니 그네야 신고해! 아니 무슨.. 야! 어이 씨.. 이 로그! 2에 5! 위치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야돼요그 다음 뭐에요? 로그인 2나음이 나랑, 나랑 같은 책 아니니? 같은 아 복사도 아니니? 근데 나는 안보이고 넌 보여? 모아니 아뭐 왔어요 네. <웃음> 위치 몇으로 통일하는게 좋아고요 그럼 로그 5에 음 2는 이렇게 되겠지? 네. 얘가 뭔데? 2게 제곱 곱하기 3이니까 5 플러스 로고5이 네. 정도 속도는 나와주는 게 좋겠지 소인 2분의 철어 그럼 앞에가 얼마야 A분의 2고 뒤에는 네. 뭐야 네. 2 됐죠? 네 미안합니다. 회가 이씨. 어이 참나 어리고 싶은데. 평균 분산 거리가 나는 어디 있냐면 식 아래부터 이거. 이거 식이야. 식 아래부터 평균 분산 거리를 말하면서 위를 보겠지. 평균 분산 거리가 백 위에 D고 밑에는 3, 20이니까 D가 20인 거지. 세대당 종자의 증식률이 보면서 R이니까 R이 얼마? 15. 81. 10세대. 확산거리 L. 음. 의 값은 해지 이거 다 때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L제곱. 100 네. 곱하기 20의, 20의 제곱 곱하기. 로그 네. 3의 15. 네. 네. 어? 4. 그 400. 400. 1 6마응 L제곱 너 그렇게 질려만보지만 L얼마 4개 4 오, 이거 봐 이것도 사성이네네와 너희 이거 실전에서 이거 틀려오는 새끼 있을까 그래도 해맑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한테 선생님 저 이가 틀렸다, 야. 로그. 이거 줄쓸수 있겠죠? 2A 플러스 b 네 재미를 한번 보고 싶어. 부모는 분할되고 분산 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분산 하니까 뒤집어져 있지. 역수기 같은 걸로 보면 이해해. 예. 그래서, 네. t에 b분의 1 정도는 얼마? t에 c분의 1 정도는? 음. 이게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맨날 네. 나도 없는데. 이거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2분의 1 이렇게 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더해졌어도 되겠네. 들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곱해볼게요. 네. T에 2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제곱이란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5배였죠? 네. t의 c분의 1제곱은 뭐야? k네요. 얘가 k네요. 그럼 k는 얼마? 5, 2, 3. k제곱을 묻었네? 그런 거 얼마? 이소싹 지어야지 왜 k를 제곱했을까왜 k를 억제곱을 해서 물었을까? 5회말을 적어야 되니까. 응? 맞아. 자 6번인데 4번처럼 나오면 언제나 땡큐야. 졸긴중식의 형태거든. 졸긴중식을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개 상황을 비교해서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6번이 그런 건데 6번은 딱봐도 문제에서 L A L B 이렇게 놓잖아, 맞니? 네. 자, 그럼 A B 두 상황이니까 A의 상황과 B의 상황을 만들 건데, 자, L A라는 식을 먼저 세울게. L A는 80 플러스 28 로그 100분의 v인데 v가 뭐야? A 지점에서의 주조류 파전이 속력이야. A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B의 속력의 0.9배니까 B의 속력의 0.9배 0.9VB 이렇게 해도 되죠.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D는 뭐야? 거리. 얼마야? 75. 75. 거리는 똑같나? 그럼 LB는 똑같잖아 80 플러스 28 로그 100분의 VB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75인데 LA에서 LB를 빼래 LB에서 LA를 빼래 밑장권에서 A를 빼주시다 LB 마이너스 LA는 얘에서 <놀나> 얘 빼니까 28 로그 얘를 얘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음. 얼마나 이거 어 0.9 분의, 즉, 9분의 얼마? 10. 대수? 9분의 10이란 자, 28. 로그 10, 1 마이너스 로그 9. 전개. 28 마이너스 56 로그. 왜 전개했을까? 보기가전개어 있습니다. 빨죠 종이. 게정펫가보도록 합시다. 스 아, 마이너스. 아, 마 Fx 마이너이이너 아, 마이너스. 이에스 2,3면 안신하게 그려야 되는데 생각해 봐봐 얘는 밑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밑이 음. 아, 그냥 8분의 1이야 네. 8분의 1 그치? 8분의 1이니까 어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여야 되지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을 했어? Y의 부호가 바꾼 거니까 X축 대칭을 한 거란 말이면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얘가 어디를 지나지 말래? 2, 3면을 3분만. 지나지 말래. 가는 분란. 아, 자. 얘 예, 정리할게. 여기 이렇게 이 가는 거잖아. 네. 2, 3후면 지나지 않는면 어떻게 돼?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 작거나 네. 그게 바로 판단되 거예요. 그럼 실을 정리할 필요가 없죠 F0이? 0, 이 하면 되죠 오케이? 네. 0 집어넣었어 얼마야? 마이너스 2에 4제곱 플러스 K가 0, 0, 0 K가 16, 0 문제에서 뭐 물었습니까? 네, 16, 0 자, 저기서 밑이 뭐야? 밑은 얘야 얘 얘가 미치 오케이? 이사는 뭐야? 어쨌든 평행이동이야 얘도 뭐야?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미치 요거니까 8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먼저 있었을 거야 그래서 8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고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잖아 X의 보호를 바꾼 거니까, Y의 보호를 바꾼 거니까, X축 대칭해서 이런 음.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것 뿐이야. 네. 그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프 개연만 빨리 찾으라 그리고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지날 거니까, 여기일 때 0이냐, 여기야 되네.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두 개가 나오려면, 0이어야 돼. 0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돼. 0을 넣었을 때0이되면 K는 거마 8번 y는 로그 네. 2의 x 그 다음은 y는 네. 마이너스 로그 네. 2의 네. 8 마이너스 x 네. 오, 선생님 2야!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겨 처음 왔다고 네. 근데 x 부호 바뀌었고 y 부호 바뀌었으니까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킨 상태에서 흔행 행동했던 내용이지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 있는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뭐 왔다 갔다 시킨 거야 대칭 네. 근춘? 자, 이 상태에서, 뭐야 이게, X는 뭐가? K가 지나가면서 탁탁 만나는데, AB의 점을 구하래. 오, 몰라, 뭔 소리지. 촤얘이 들 <웃음> <웃음>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거내도 되나요? 안돼요 그럼 뭘 끄덕이냐 리액션 되나요? <웃음> 이게 리액션이냐? <웃음> 안돼요 씨? 금죽었다7 <웃음> <웃음> <웃음> 들어가면 0이죠? 네. 기도 지나 네. 7 0을 지날거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니 얘도, 얘도 바뀌었으니까 그래프가 원점에 대칭 차락으로 서 요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였을 거란 말이야 네. 얘가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됐어? 네 근데 K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네. 0과 8 사이에 있어 8사이 어딘가에 K를 내려 걷어 그때요 점과 요점 요정 사이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만드는 음, 이가 되게끔 만들래 오케이? 야, 여기서 여내봐 여기 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요 빨간색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경우러니까 얘가 위에 있는 거를 잡읍시다요금2에 예. k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이에 팔 마이너스 k. 근데 이건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막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나 내가 7년 되고 얼마? 음. 2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풀러 봅시다. 풀리겠네요. 로그 이에 k에 팔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제 이 주면 k에 8-k는 4 또는 4분의 4, 네. 오케이? 네. 자, 4 음. 4인 경우 풀러 갑시다 8k-k 제곱이 얼마? 4 아.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아.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곱이 얼마? 아. 4에 건네 데 지금 이조건 따져야겠네요 얘도 0이상 얘도 0이상 k는 0과 8사이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얘는 여기 안에 둘다 존재할까요? 이라는 값은 루트 12. 루트 12는 3과 4사이의 수. 하나 넘고, 엄수안 되지. 네. 이거 공인 있지. 둘다 나. 와 그래서 여기서 곱해준게 몇? 4. 두 번째 네 인거 볼게. 4를 곱하면 4k의 8마이너스 k가 얼마인 거네? 1. 그렇지? 네.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2K가 1 4K 제곱 마이너스 32K 플러스 1은 어, 32K야 되겠고 무슨 소리가 얘는 2A 2분의 그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풀고 싶나 이렇게 풀고 싶지 않잖아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K 제곱 마이너스 8K 는 마이너스 4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16을 더할 거니까 4분의 63 괜찮아? 이 녀석에 의해 K 마이너스 4의 정, 제곱이 4분의 63이니까 K 마이너스 4는 뿔마 스 2분의 3 67 괜찮니? 네. 2분의 3루트칠은 자, 3루트칠이 루트 63이란, 루트 63이란 8보단 작지. 네. 8보다 작은 수를 2분안 했으니까 4보다 작은 수겠지. 아, 이 범위 안에 있네. 음. 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모든 근의 곱이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4분의 1 아니니까? 위에는 얼마였고요? 그럼 4개의 근을 모두 합하면 얼마? 곱하면 얼 뭐해하지 마세요. 잠깐 잠깐요. 아 번씩 뻔소리 한요 배고파서. 음. 다 허벅지 40개를 고스로 쓰고 어게 정도만 나타낸 것뿐이지 2배씩 높아진다 얘는 실제로 밑에 영향을 주는 거 맞아요 지금. 오케이? 얘는 2분의 1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로 밑이 바뀌지? 다 친구가 나행이 진가야 감사야감사야다친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2 세대값 마이너스 4를 담고 최솟값 m을 담는데 다했네 0집어으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돼요. 0놀문데 마이너스 4 나오려면 로그 2분의 1의 k가 마이너스 2가야 되니까 k는 얼마? 4. k가 4인 상태에서 1 2를 때려 집어두면 2로그 2분의 1의 16.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n이야. 그 정답은 마이너스 4 되겠죠? 제가 별 설명 없이 맞춤없이쭉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상처, 쉬운 상처 다 이런놔야 되니까 생각하기도 그냥 풀면 나오는 애들이에요 뇌가 그러니까 쫄아서 그래 어... 어... 어... 쫄지마! 쫄지마! 쫄지 y는 e의 x제곱 플러스 e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맞지? X축으로 이만큼 네. 평행이로 시켰더니 얘네들이 무슨 관계더라? X축 2만큼 Y축 2만큼 얘네들이 같은거죠? 그럼 Y축 3만큼 여기 몇만큼 M은 얼마 맞습니다 x를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자, 이게 2분의 뽑아내는 가능하겠죠? 3 로그 3의 x 플러스 2는 0이 야 이제 철은 두 실은 알파 베타니까 x가 알파 베타인 거야. 자, 그럼 나는 로그 3의 x를 뭘로 치환해? t. 그럼 t값은 두개 나오겠지. 로그 3의 알파 또는 로그 3의 베타. 맞지? 근데 알파베터를 묻고 있지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고 그럼 로그 3의 알파베터를 내가 구할 수 있겠네 뭘로? 두 분의? 아. 그렇죠 두 분의 합을 구해내면 좋겠지 끝났지 얘가 3알파베터 얼마? 27, 27. 제가 미션을 하나 미션 하나내 수업 영상 중에 짤을 만드는 거야 너희가 영상 안에서 방금 내가 한 이거 있잖아 여기다가 응용을 요렇게 쫙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만약에 스토리에 올려서 여기 인원수보다 한 개라도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다섯 <웃음> 명이니까 여섯 개의 좋아요를 받으면 그 친구 내가 맘껏 할게 정말 이거야? 어 유튜브 좋아요? 아니 인스타도 뭐고 그 사, 어디든 그 사진도 올라가야 돼요? 사진든 짜도든 상관없어요. 이거 한 장만 소리 좋아하러 오세요. 아니, 근데 동영상으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건 안 돼. 예를 들면 존나 무섭지. 안티적인 말은 안 돼. 야, 이러다만 원생 더 없으면 안 착해. 그러니까 영상에서 없는 얘기 만들지 말자고. 방금 내가 좋은 차를 줬잖아요. 이렇게. 자, 방금 요 풀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요런 식으로 방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12번. 아니, 저 문제야. 구분의 <웃음> 1이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해야 돼? 21-4x. 이게 뭐야? 3회. 21-4x 니까1이 뭐가 됩니까 21-4x 23부터 맞춘 거죠. 넘겨주면. EX 차가 20에. 만족한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10개. 10개. 자, 숫자 카운트 하는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여기쯤에다가 쓰는 게 낫겠죠? X가 A, B인 경우 X가 A, B인 경우 X가 자연스럽게 했을때 이 안의 도리는 정주의 계수 자연수의 계수 내가 어떻게 하고 하냐면 어디까지 들어가? b-a까지 어디까지 안 들어가? a까지 b-a에서 1에서 a를 빼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 둘다안 들어가는 경우 b-a에서 1을 빼면 돼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 b-a까지 어디까지 안 들어가? a-1까지 그래 빼니까 그냥 얘는 b-1 얘도 b-1 몇 개의 루틴만 찾아두면 편해진다고 얘는 b까지 들어가는데 이거 안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게 B까지야. 안 들어가는 건 A-1까지. 얘도 몇 개야? B-A-1. 이거 플러스이지. 잘 봐. 기준은 이거야.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양수자 빼면 돼. 너희가 그냥, 야, 3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은 수몇 개야? 이거 하고나 그냥 숫자만 빼고 있으니까. 루틴이 정해지면 이제는 안해도 되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가? b-1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안 들어가? a-1까지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얘 빼면 그냥 b-2잖아 그러니까 등모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얘에서 빼면 돼 근데 등모의 개수가 줄수록 늘어나 오케이? 맞나? b a. b-2에서 a 빼는 거지 빼기 1이네 이는 b까지 해서 여기가 플러스네. 등호의 개수만큼 늘어나. 등호가 하나 빠졌으니까 하나 빼주면 되고 등호가 하나 늘었으니까 하나 늘리면 돼요. 이렇게까지 주면내 마음을 이들은 아냐? 니다 노력할게요. 왼쪽에 두개 지우고 두 문제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4어좀 길다 좀 긴데 뭐 블러블러 어차피 우리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한 개씩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더하여 구한다 예를 들어 메뉴가 3개고 메뉴 안에 항목이 4개 있는 경우 뭐지 복잡해 메뉴가 4아 그러니까 봐봐 n이 3거잖아 네. 그러니까 4를 집어넣더니 2 플러스 3분의 1 로그 2의 5가 된거고 그런게 메뉴가 3개니까 곱하기 3을 한거지 메뉴가 항목이 n 개 있을 때 전체 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대3초 이하가 자 그럼 n개니까 t는 그 n개의 항목을 선택하는 시간은 2 플러스 3분의 1 로그 2에 n 플러스 1이지 근데 이런데 메뉴가 몇개 돼? 10개, 10개. 10개. 이거에몇 배? 10개. 10배를 했는데 그 시간이 몇초 이하 그러면 은 샤바라 샤바라 3남고요 넘어가니까 3분의 1 로그 2에 M 플러스 1이 1이네. 3이네. 네. 또 M 플러스 1이 8이네. 네. 7이네. 매총몇개 최대? 7.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점의 좌표를 찍고 싶은데 마이너스 2,3의 n제곱이래요. 네. n이 1, 2, 3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n이 1, 2, 3이니까 한번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2,3의 1제곱 2제곱 3제곱이야 네. 그러니까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올라간다고 칠게요. 그럼 3의 1제곱이면 3, 9, 27 되겠죠? 요 점이 뭐, 뭐 뭐야, 지금? A 점이지. A1, A2, A3 점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B 점에 잡혀는 A, B. A, B는 자연수이고, 뭘 만족해? D가 작거나 같아. 뭐보다? 로그 2에 A보다. 자, A, B라고 했으니까, 이거 X 좌표고 얘가 Y 좌표인 겁니다. 그럼 로그 2에 A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이런식으로 그려질거잖아요 그런데 y값이 작으니까 자연수 요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자연수 적자점에 대한 얘기에요 맞지? 여기에 a값을 넣는데 와? b값이 여기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아 큰거구나 y가 잘못된다 여기그 다음에 o a b 의 넓이는 몇이하다50 50이하다 와우! 일단은 여기 어디에 점의 답변는 a라는거지? 5ab 이런식으로 그려지겠네 자연수럽까 여기가 아니라 물이 여기 있으면 뭐 이런식으로 그려지겠죠? A 거리는 자연수고, B 거리는 만족시킨다. 여기는 50이다. 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말 다른 것도 하나 비어봐 이거 열을 다이이 얼마입니까? 상의 엔진 입니다 여기 가 얼마입니까? B에요. 그 알펜더하기 밑 곱하기 높이 응. A 플러스 2 나누기 2가이요 두 가지 주의식들이 나왔는데 얘 나와있고 얘 나와있고요. A, B가 모두 뭐라고? 아, 자연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 식을 그 자리에 넘길게요. 자, 식 뭐가 나오냐면 3의 M제곱 플러스 B에다가 뭘 곱해? 음. A 플러스 1을 곱한 게몇 이하여야 돼? 100. 100 이하여야 돼. 단 A, B는 자연수이며 이걸 만족해야 돼. 4,1,4,2,5,1,5,2 이런식이죠 언제 새겨요? 그요? 8,3까지는 되겠죠 잠시만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빼야지. 미쳤나봐. 이거면 왜 사들고 이러지? 얘는 얼마야? 2 곱하기 얘는 나 2니까 얼마 빼야돼? 마이너스 3의 n제곱 빼줘야 되고, 얘의 곱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a도 빼준게 50이야, 이네 그럼 여기 2를 곱해주면 여기 뭐가 와야돼?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a도가 대기하여야 돼 지금 정리하자 a 곱하기 3 m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m제곱 플러스 음. a b 플러스 e b인데 이거니까 a 곱하기 3 m제곱 플러스 e b가 몇 이하면 돼? 음. 이하면 되네 자, n이 1야 n이 일때 N1 때, 3A 플러스 2B가 몇 이하는데? 1 0 이하는데, 조거 뭐, 졸려 막는데? 그지그 네. 다음에 N2면. 보니까, 9A 플러스 22B가 100 이하는데, 네. N3이면, 27A 플러스 2B가 얼마이 하면 돼? 2하면 네. 돼 자, A가 2면 하나밖에 안되죠 네. A가 3이어도 되죠 네. 4는 안되죠 네. 여기도 될수 있는 거는 2컴마일과 3컴마일 두개밖에 없어요 네. 얘도 자신감을 갖고 가보자고요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웃음> 여기 지울게 <웃음> 점점 계속 지워 얘는 어떡하지? 음, 음. 저걸 좀 써놓고 싶기는 한데. 자, 어차피 A, B, 접착점을 했쓰고 이거 측선 그려야 되고. 아, 그래도 자기보다 세자 이거부터 하자. 이왕 네. 힘든 놈부터 맞자. 네. 자, 애니 힘들 때. 얘는 어떻게 했니? 아니. 일단 A에 대해서 이는구나 이걸 바꿀 수있그렇지 A는 e 의 b 제곱이어 여기도 이거 종류가 가능하지. A. 자, 이거 일 때, N이 1일 때, A 는 2의 B제곱과 A만 남길거야. 100-2 B 나누게 얼마? 3, 4이야 B는 자연수야. B가 1입니 2, A, 3분의 98. 32점 얼마. 나가자, 넌한 개. 비가 이야. 사. 사모 b 가사야 사모레트신. 사모레트신. 사모레트신. 사모레트신. 사 2 4야 16 92 이렇게 되겠죠? 음. 어, 얼마예요? 할개 네. 90이니까 30딱걸어주겠네요 음. 그래요? 여기 네. 끝났네요 60꼴빨져주 이게비제곱이맞는데 A 여기는 1 0 0 2 b 도맞는데 밑에가 얼마야? 아까보기게와데 비즈보기 가 1이면 9분의 98 10점 만든개2면4 96이니까 10점 얼마 일곱 개 2회 세제곱이한8 94니까 10 얼마 13 끝났네 9개 이거 이거 이거 넣어놓으네 정리 부탁합니다